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무슨 영상이었죠? 뭐, 게임 프레임 비교하는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도 한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중앙에 6700XT라는 게 있고, 좌우에 3060Ti와 3070을 가지고, 게임 프레임을 FHD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8종을. 어,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 어, 중앙에 있는 게3 0 6 0 t i 보는 조금 좋고, 상0 7 0보다는 다소 처지던데요 라는거 기억나시죠? 눈설미 있는 분들, 기억력 좋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능은 대충 알고 계시고 어,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AMD의 신제품 6700XT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고요. 제가 AMD 그래픽카드는 리뷰를 잘 안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라는 좀 안정적이고 게임프레임 잘 나오고 신기술 많이 들어간 그래픽카드들이 뭐 충분히 출시되어 있는데 굳이 AMD 제품 추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 그래픽카드 사기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래픽카드가 정말 구하기 힘든데 이게 천장 조금 넘게 초기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뭄에 단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레퍼런스 제품은 뭐끼끗다 합쳐봤자 뭐0 0여장좀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00장에서 200장 사이일 겁니다 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레퍼디자인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이 지문 때문에 더럽다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디자인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이 로켓단의 알마크 <웃음> 그리고 펜에 들어가 있는 라인 은색 라인 거기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직각의 디자인 그리고 AMD 특유의 라데온이라는 빨간색 포인트 참고 여기 LED도 들어와요 6플러스 8핀 디자인 뒤에는 금속 백풀 딱 맞아 떨어지는 마감 심지어 얘 슈라우드까지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더라고요 그거 니가 어떻게 알아? 난딱 봐도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어 몰래 안보이는 부분을 살짝 긁어봤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되는건데 <웃음> 비밀이에요? <웃음> 어디서 밀린지도 비밀입니다 <웃음> 아 이미 마크 보셨겠지만 <웃음> 여튼 제품 자체는 잘뽑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게 어, 물론 아까 게임 돌린거 보면 어 성조님 온도는 생각보다 좀높은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수 있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좌우가 뭐였냐면은 3070 터프 3060 Ti 터프였어요 터프란걸 감안하고 생각했을때 뭐 그래도 온도가 얼마? 60도에서 70도 중반정도에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인케이스라 하더라도 뭐 80도정도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6700XT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그리고 이렇게 얇고 나름 아담한 디자인인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수도 있겠네요 뭐, 래퍼가 원래 크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파운드 세대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여튼 외관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성능도 60ti에 가깝고 가격도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좀저렴할거예요 60ti보다는 저렴합니다 60ti보다는 저렴하니까 여러분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찍은겁니다 아 참고로 아성조 프레시디 요새 유행 지났는데 왜 프레시디만 찍냐 하실까봐 QHD도 다 찍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다 찍었는데, 그냥 영상만, 프레시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정리된 거 한번 보면서 실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은, 3060ti하고 엎치락띠치락해요. 쇄호, 어, 쇄호틈은 쇠옷, 2프레임 정도로 적고요. 어크는 3프레임 이기고, 오버워치 5프레임. 레데리는 3프레임 지고 디비전 은 5프레임 이기고 매트로도 3프레임 이기고 또배그는 조금 큰 폭으로 이겨서 15프레임 이기고 그리고 토탈하고 3국주도 2프레임 이겼습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3국질리이 보다는 소폭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파스 점수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원래 파스 점수는 AMD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고 타임스파이 기준을 보면 또3국질리티 보다 좀 낮아요 물론 이게 레퍼런스라는 거 생각하면 비레퍼는 이거보다 다수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비레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뭐 아직 엠바고가 안 풀리고 물건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뭐 정확히 언급은 못하겠는데 요거보다 1000점 정도는 잘 나와요 1000점 정도 잘 나오고 평균 프레임도 요거보다 2%에서 3% 정도 잘 나옵니다 고런 걸 감안했을 때 확실히 3060ti 보다 약간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 보시면 될까요 그럼 70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70하고 비교하면 아 이거 좀 성질 차이 좀큰것 같은데요 네 70하고 비교하면은 12프레임 어 2프레임 25프레임, 거기에다가 또 10프레임, 어, 9프레임 10프레임 9프레임 그리고 또 13프레임 이런 식으로 꽤나 큰 폭으로 70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어, 평균 프레임만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평균 프레임이 134대 144 정도라서 한 10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퍼센트에 따지면 은 9%, 8% 사이쯤 될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계산했는가 한번 볼래요 계산하는거 보면 여기 딱 나와요 6700XT에서 3 9궁0 t i 의 성능을 빼는거는 세호틈은 3 9궁0 t i 가 살짝 좋았지만 어, 거기에 레데리까지 나머지 항목은 싹다 미묘하게 배그만 조금 큰 폭으로 6700XT가 좋았다 그래서 평균 성능을 봤을때 비레퍼인 3 9궁0 t i 와이 레퍼런스인 6700XT의 성능격차는 약 2% 정도로 6700XT가 앞섰습니다 지금, 아시대피,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상, 그, 상금육공 TI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고나라에도 100만원 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운 좋아서 저렴한 업체에 구매한다 하더라도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판국이에요. 완제품에 뭐끼어서살 때. 단품 살려면 100만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자면이 6700XT가 상금육공 TI보다 조금 높은 성능이고, 더 저렴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3070하고 6700XT는요 이거 AMD가 얘기하기는 어, 3 0 7 0급이라그랬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3070급은 아니에요 차이 좀 많이 납니다 배그를 제외한 나머지 정한목에서 10% 정도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크게는 16%까지요 그래서 3070이 평균 10% 정도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6700XT가 비레퍼라 하더라도 음, 한 3%가 더 좁혀져서 6%정도 3070이 더좋을거예요 그러니까 3070급에 가깝다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3070 동급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c d 면좀 달라질까요? q c d 도 일일이 보기에는 귀찮잖아요 한꺼번에 봅시다 어 2% 위에는 똑같네 자9 14% 2 0 4 8 마이너스 222, 평균은 3%. QHD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거의 똑같은 성능폭을 보여주네요. 3070에 6700XT로 QHD로 가도 똑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나요? 레퍼런스 기반 기준, 기준으로 6700XT가 대충 3 0 7 0보다 10% 낮고 그리고 3060TI보다는 3% 정도 높다. 보시면 되겠네요. 비레퍼가 된다면 딱 중간쯤 근처에 위치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놈의 실 타겟팅은 제가 생각에는 390TI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얼마일지 예상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기반으로는 한 70만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내일 판매를 시작해요 컴퓨전 단독으로요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것보다 조금 쌀 수도 아니면 은뭐 1,2만원 비쌀 수도 있겠죠 아무리 싸봤자 뭐 67만원 정도일 것 같고 비싸면 은 71만원? 이 사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쯤 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레퍼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8, 9, 0을 보셔야 되겠죠 레퍼런스하고 비레퍼는 원래 가격 차가좀 있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당장 천장 정도가 풀리면은 음... 가뭄에 단비가 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성승님 리뷰가 너무 간단한데요. 게임 프레임 보여주고 끝이에요? 아꼭 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수동 오버를 살짝 해봤는데 오버 포텐셜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버하는 영상은 따로 안보여드린 이유가 그래픽 카드는 오버를 별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량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여튼 음 오버 포텐셜 좀 있더라. 어또 그거 말고 전력 소비량도 한번 측정을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 눈에 잘안 보일텐데요. 어 보시면은 제가 어 밑에 살짝 보일거예요 시간 좀 지나가면 보이시나요? 대충 얼마죠? 300W 320W 뭐 그정도 왔다갔다 하죠 이게 그 전체 소비전력이에요. 전체 소비전력이니까 실제 그래픽카드 단일로는 230에서 240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뭐 온도는 3타로 기준으로는 그리 높진 않아요 끝날 때까지 해도 70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사실 이거는 성조님 안 보여준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알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채굴은, 보시다시피, 이게 레모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47 정도 해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다? 3960 Ti 보다도 못하다 5700 XT 보다도 못한 채굴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5700 XT가 50이 넘고요 거기에다가 3960 Ti가 60 정도가 되니까 그보다는 10 이상 쳐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비교적 채굴에는 덜 끌려갈 것이고 요새 그래픽 카드 시장이 가격 책정 자체가 채굴 해시레이트에 맞춰서 가격이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60 Ti 보다는 거의 무조건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60 하고 비슷한 정도의 채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 생각해서 방금 채굴 영상을 살짝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튼 제가 확인해본 거는 이제 실제 게임밍 성능 프레시 QHD 그리고 전력 소비량 그리고 레퍼런스의 외형 온도 거기에다가 채굴 능력치까지 오버퍼텐셜도 조금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생각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아 참! 저는 테스트할 동안 아직까지 드라이버 문제를 못 느끼긴 했는데 일부 테스터는 게임을 하다 튕김 증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생각하고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얘기해주는 게 예의겠죠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비래퍼들 들고 와서 좀더 자세한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지름 되세요. 빠이빠이!